이 수입의 변화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엄청 타? 완전 재능 미쳤어 월급에 4배 프리랜서 소득을 이랬다가 이렇게 확 올려준 내 청춘 다 날리겠구나 물론 진짜 수입 빵 원이었거든요. 넌 나이가 많아. 넌 너무 늦었어. 뭐안 되면 말고.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되게 요청이 나름 많았던 저의 이제 퇴사 관련 콘텐츠 이거를 한몇 개의 영상으로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 생각인데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퇴사 Q&A 영상인데요. 제가 전에 겟레디유미 여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면은 회사 월급에 수익을 만들고 그게 이제 전업이 돼가지고 회사를 퇴출할 수 있는 그런 테크에 관한 영상을 제가 꼭 올리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제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 좀 엄청 대본도 많이 쓰고 좀 신중하게 올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직접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건 어차피 다음 영상 에피소드 1에서 다룰 예정이고 이제 차근차근 왜 퇴사를 하기 시작하게 됐는지 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전반적인 저의 퇴사 1년 후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걸로 어쩌면 오리엔테이션 처럼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 편하게 전 진짜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숨기는 것 없이 다 말씀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퇴사한 지딱 1년 되는 날이어 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어떤게 이제 궁금하신지 몸으로 올려었어요 중복되는 내용들은 조금 거르고 좀 여러분들 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웃음> 적나라한 이야기라면 역시 수입의 변화? 이거는 제가 다른 분들 영상을 봤을 때도 이렇게 진짜 제일 궁금하고 그냥 원초적으로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왜 말할지 말지 고민이 됐냐면 각자만의 기준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을 드리면 안 그러신 분들이 물론 더 많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엥? 생각보다 별거 아닌데? 라는 식으로 제가 만드는 그런 콘텐츠나 이런 거에 대해 어떤 선입 견 그런 프레임이 씌워질까봐 그리고 제가 이런 수익 변화에 관한 부분들은 친구들한테도 잘 말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이거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퇴사를 하신다거나 프리로 전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이 소득이 아무래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퇴사 직전 받았던 월급의 3배에서 4배? 이 정도 평균적으로 버는 것 같고 콕 집어서 얼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달 이만큼 벌었다고 다음 달 이만큼 벌겠지 이게 전혀 예측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일을 얼마나 가져오고 일을 얼마나 큰건에 가져오냐 이거에 따라서 소득 계속 변하니까 어느 정도 평균값을 낼 수는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계속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정말 어떤 그 고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넘고 나서는 좀 안정적으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내고 있는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퇴사하자마자 이랬던 건 절대 아니고요. 되게 힘들었어요. 좀 힘들다는 체감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는 뭔가 퇴직금 받은 거랑 내가 저그마한 돈을 이렇게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 도전해보고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이렇게 쏙가내보자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번다 이거에 대해 막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딱 정리해서 보니까 중고비, 수수료 이런 거다 떼면 은한 달에 100만 원벌 때도 많았고요 100만 원도 못본 달도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반년 이상 통장을 까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 이제 돈이 없다 나 다시 재취업 해야 되겠는데 라고 했을 때 정말 거짓말처럼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부정적인뭐 이렇게 되면서 완전 전업 프리랜서가 된 거죠 근데 제 유튜브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 프리랜서라고? 유튜브로 프리랜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이 생태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조그만 채널은 전업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뭐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수익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매달 격차도 심하고 정말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불투명? 하 저는 그냥 예전부터 이런 일을 했고 뭐 영상 편집하는 게 재밌고 촬영도 재밌고 이건 저의 취미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간 부수익 이런 느낌? 이거랑 연결된 질문에 수익은 어떻게 안정적으로 내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크진 않지만 수익을 내고 있고 이거랑 연계된 파이프라인을 샀다가 제가 영상 편집을 할줄 아니까 아니 영상 편집 외주를 받아보자 해가지고 영상 편집 외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자인 브랜딩 관련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세 번째가 제일 메인이고 제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업으로 발전 시키고픈 그런 일이고 수익도 이세 번째가 가장 큽니다 처음부터 이세 가지를 할 생각은 없었고 이제 처음에는 퇴사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제가 진짜 삽질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려도 저 의류 쇼핑몰도 했었고요 액세서리 쇼핑몰도 했었고 조명도 만들어서 팔아봤고요 스마트 스토어도 했었어요 그 광고 홍보 이런 거를 팔려고 파워페이지도 만들었고 었이 뷰티 유튜브 말고 뷰티 인스타그램 채널도 팠었고요 지금 생각나는 것 해도 한이 정도고 더 많은 걸 하고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게아 리스크가 있는 사업 창업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핑놀이나 뭘 만들어서 팔거나 하는 거는 일단 재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에 하는 자본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망하고 나면은 심리적인 타격도 크고 나의 재정적인 그런 타격도 크고 다시 일어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랑 컴퓨터만 있으면 할수 있는 이런 무자본 창업 같은 거는 이거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리스크 1도 없이 내가 그걸 했었어? 이런 느낌으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세 가지도 다 무자본. 정말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고 여러분들께도 진짜 나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겁이 많아가지고 뭐 시작하고 싶은데 엄두가 안나 하시는 분들께 정말 무자본 창업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사치를 하다가 저한테 안정적으로 수입을 가져다 주고 고정적인 일이 있고 제가 또 재밌어 하는 일세 가지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을 추천드렸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한건 아닌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적용을 한 건데 저는 이게 저의 그 프리랜서 소득을 이랬다가 이렇게 확 올려준 그런 아이디어거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맨땅에 회사 없이 300만 원을 번다고 생각하면 진짜 막막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300만 원을 벌어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런 오픈마켓, 재능 판매 플랫폼, SNS 이게 너무 잘돼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능력 하나만 있으면은 그 이걸로 한 달에 100만 원 수익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 건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으로 단가를 올리거나 그 이상의 일을 가져오는 게 이제 힘든 거죠 제가 그 처음에 디자인 브랜딩 관련 일을 했을 때 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는 건 내가 성공을 했는데 홍보를 할 자본도 없고 내가 이걸로 객관적으로 엄청 탁 완전 재능 미쳤음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걸로 큰돈을 벌긴 힘들겠구나 했어요 근데 이제 또 그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도 높아졌고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일을 하면은 100만원 넘게는 벌수 있는 정도가 돼갖고 이제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갖고 이걸 엄청 잘하기보다는 이거랑 비슷한 파이프라인 두개세 개를 만들어서 이 남는 시간에 쓰면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또 수익 창출을 할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 영상 편집 이런 걸 내가 할줄 알기 때문에 그 외주를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게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제 이게 습득이 되고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또 남았어요. 그래서 어, 이 남는 시간에 내 이제 죽어가는 이 채널 또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해가지고 제 채널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거고 이 채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소액이지만 수익 창출도 됐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개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월급까지만 합쳐도 보통 일반 직장인의 연봉을 확 뛰어넘는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영상의 숙제? 숙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저도 퇴사하고 나서 한동안은 좋았는데 학생도 직장인도 아니라서 소속감이 없다는 게 너무 괴롭던데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않고 본인만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계기가 궁금합니다 취준생 분이 남겨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좀쫑쫑따리 좀좀 계속해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들이라서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다가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회사를 한 3년 넘게 다녔는데 아뭐 힘든 건다 힘든 거겠지만 제 이제 청춘을 사무실에서 다 이렇게 버린다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계절이 막 가는 것도 사진으로 보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좋은 데를 가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사무실에만 있는 거잖아요. 9시부터 6시까지 그게 너무 어느 순간 확 와닿았어요 내가 이러다가 내 청춘 다 날리겠구나 근데 제가 또그때 기준 전 대우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도 그게 이제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은 진짜 솔직히 이거를 내가 뭐 어떻게 아끼고 뭐 해도 한 달에 조금 할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뭐재테크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이게 1, 2년 때는 심각성을 몰랐어요 그냥 아 내가 내돈 번다 내돈 버는 걸로 자취도 하고 신나게 산다고 라 생각했는데 한 3년쯤 되니까 이제 모이는 돈의 액수가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10년 해가지고 얼마를 먹을 수 있지? 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부터 이제 퇴사에 대한 그런 가다가 잡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근로시간이 너무너무 길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하루에 9시간을 회사에서 이렇게 쏟아보면서 내가 가장 젊고 가장 예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대통령도 아니고 당장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는 그냥 퇴사를 해가지고 내가 직접 내 일을 하면서 나의 근로 시간을 내가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가지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나를 이렇게 후르치는 사람들 넌 나이가 많아 넌 너무 늦었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제 나이가 되게 젊다고 느꼈어요 아직 어리고 퇴사를 갑자기 이렇게 확 지르고 내가 뭐 3년 4년 놀아도 나는 아직 청춘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은 없었지만 자신감을 가지자 라는 마인드로 지금 생각하면 10년 전에 내가 엄청 이기 같지만 10년 전에 나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너무 늦었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40대가 된 나도 10년 전에 나를 보면 애기였네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웃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그냥 지리자 해가지고.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 20대 초반 취업 안하고 창업 도전 괜찮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거는 진짜 100% 정말 찐 이건 고민도 안하고 딱 답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무조건 무조건 추천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언제부턴가 어 후회하거나 내가 과거에 이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나만 우울해지니까 근데 진짜 딱 하나 너무너무 아쉬운 거는 제가 진짜 10살? 아다 5살만 어렸어도 하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게 제가 20살 21살 때는 이런 오픈마켓, 재능마켓 그냥 노트북만 있으면 돈벌수 있는 구조가 진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플랫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공모전 플랫폼도 너무 많고 진짜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사업자 되고 쇼핑몰 창업하고 그러는 시대잖아요 진짜 제가 대학생 때딱 그런 상황이었으면 정말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시급을 받는 알바를 하지 않고 내 일을 하면서 정말 풍족하게 대학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가지고 2 0대 초반이면 대부분 대학 학생이실 거 아니에요? 그냥 짬짬이 공강일 때 오픈마켓, 재능마켓 이런 데다가 자기가 팔수 있는 걸 팔아보세요. 아니면 창업을 하셔도 좋고 진짜 별의별짓을 다 해도 너무 어리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진짜 진짜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다잘 풀리면 아이 취업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솔직히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거 같아요. 완전 추천! 그렇다고 나이가 있다고 못하는 건아니에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퇴사하면 아무래도 규칙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면은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는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는 사람 자체가 진짜 그냥 빼박 인프피라서 계획이란 게 없고 계획을 짜도 그냥 이큰 줄기만 짜지 몇 시에 뭘 하고 뭘 하고 이런 걸 진짜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지킬 수도 없고 짜는 것부터가 저한테는 스트레스예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인생 낭비하는 거 그런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이제 퇴사하고 나서 한한달 동안은 좀 엄청 게으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몇달 되면 10시, 11시에 일어나는 나의 모습이 굉장히 한심하고 뭔가 내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8시 기상, 7시 기상하는 뭐 챌린지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퇴사한 거 자체가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내가 뭐 오늘 늦게 자고 싶으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찍 일어나고 이러고 싶어서 퇴사를 한 건데 왜 내가 또 그런 직장인 그 때의 습관처럼 뭐몇 시에 일어나야 돼? 이런 강박 속에 살고 있는가 싶어서 기상 시간을 딱정해놓진 않아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기상을 하는 편이고, 그 대신 이런 루틴은 만들어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양제 챙겨먹고, 러닝 뛰고, 헬스장 가가지고, 공복기산소하고뭐 적어도 11시까지는 업무를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할 일을 끝낸다. 그런 전반적인 일과 <웃음> 루틴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업무용 스케줄러에 이렇게 오늘 뭐 해야 되는지 키워드로 다 적어놔요. 뭐 하면 체크하고, 하루가 끝났을 때 이거에 체크된 개수만 많아도, 뿌듯해. 나는. 가스 땡에 살았어 이러, 이러거든요 <웃음> 이런 식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또 마케팅 일을 하셨다기에 마케팅 경력이 퇴사 후 프리랜서로 수익 창출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이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마케팅 회사에 다니면서 별의별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했던 일 위주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뷰티 인스타그램 계정도 봤던 게 제가 그런 거 촬영하고 콘텐츠 발행하고 기획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었고 파워페이지 이런 거 만든 것도 그걸로 이렇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견적을 받는지를 아니까 했었는데 어 쉽지 않았어요. 이건 아무래도 혼자서 했던 일이 아니라 팀 단위로 했던 일이니까 혼자 하기가 힘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더 고민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랑 그 회사에서 했던 걸 접목을 해가지고 하면은 더잘 잘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세 가지 업무 있잖아요? 광고 소재 만들어서 광고 태우기 홈페이지 만들기 상세페이지 만들기 이런 거 제가 회사 다닐 때 했던 거를 접목을 해가지고 수요를 끌어오는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았고 이 유튜브에 관해서 진짜 제가 나중에 영상을 찍을 건데 저 같은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채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단위로 어, 어떤 프로젝트나 캠페인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어떻게 수익 창출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일을 가져오고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을 이렇게 쓸줄만 알았지 내가 어떻게 쓰임을 당하게끔 이렇게 적용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근데 그타이틀 도구들이라는 책을 읽고 내 채널도 수익성이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해가지고 적용을 해가지고 오! 정말 이 유튜브 채널도 원래는 진짜 수익 빵원이었거든요 정말 한동안은 돈한 푼도 못 벌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퇴사 후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일 나태해지지 않게 스스로를 다잡기 위해 했던 일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영상을 하나 찍을 거예요 약간 자기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습관들? 그래서 저는 그 새해 목에 목표 영상에서 했던 거대부분을다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거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러닝도 하루에 못해도 20분은 꼭 뛰는 것 같아요 전화중국어 완전 완전 추천이에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작지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음, 크몽 설명해 주신 거 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크몽 첫 등록하고 첫 계획을 어떻게 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세한 테크를 말씀을 드릴 건데 크몽은 정말 정말 정말 초심자 프리랜서 분 시작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플랫폼인 게그 플랫폼 내에 광고를 태우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진짜 제일 빠른 첫 주문을 따내는 방법이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단가를 낮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후킹되는 타이틀 제목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이제 100% 환불 아니면 뭐 다른 걸 추가로 해주는 이벤트 이런 거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저는 처음에는 리뷰를 무조건 쌓아야 되니까 엄청 싸게 올렸던 것 같아요. 진짜 평균적인 단가보다 훨씬 싸게? 아무튼 간략하게 말하면 이 정도고 자세하게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전반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였는데 저도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짜지 않았지만 어, 가장 이제 큰 것들은 이제 네 번째 파이프라인이랑 다섯 번째 파이프라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전혀 거창한 거 아니고요. 회사에서 했던 그런 마케팅 업무 있죠. 그런 업무를 조금 심도 있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업장을 홍보해주고 브랜딩해주는 그런 일을 해보려고 지금 제안서를 쓰고 있어요. 이게 또 잘되면은 회사처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네 번째 파이프라인을 준비하고 있고 다섯 번째는 제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가지고 지금 회사 다닐 때보다 소득도 많아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되게 되게 행복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정말 이거는 월급이란 게 없어요 내가 이번 달에 이만큼 벌어도 다음 달에 내가 얼마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치 아픈 예상할 수 없는 아무리 몇 달이 안정적이어도 안정적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거든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 프리랜서 일들을 더 자리를 잡아야 하고 더 많은 시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단계라서 홈페이지도 아주 아주 천천히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서비스를 고도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직원분들도 뽑고 저는 그 회사를 이제 잘 꾸려 나가서 나만의 그런 사업을 하고 싶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인스타그램 무물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던 퇴사 프리랜서 Q&A 요거를 답변을 해드리면서 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퇴사 후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웃음>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어질 수익 창출 방법 그리고 테크에 관한 영상도 뷰티 영상이 메인이긴 하겠지만 이런 컨텐츠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